Okay.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. 네 오늘은 5월 7일 토요일이에요. 바로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뭘 해드릴까 고민을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해주자 싶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저는 엄마랑 완전 똑같아요 성향이.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막 체험하는 걸 좋아하고 여행댄치 다녀서 어디 구석구석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엄마도 그러세요. 어, 제가 스킨스쿠버랑 프리다이빙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바닷가 같은 데 가면 항상 엄마스킨스쿠버 체험 시켜드리고요. 근데 요 얼마전에 나른솔로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영상이 나오는 거야. 엄마 그거 보더니 저거 따다 저거 너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 오늘은 충북 단양 투고 패러글라이딩으로 패러글라이딩으 하러 갈 예정입니다. 어, 엄마랑 저랑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은 예약을 했는데 아빠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? 그래서 아빠는 안탈거 같고 동생한테 물어봤어요. 야, 너탈 거야? 그랬더니 어, 아빠는 안 타지? 그래서 어, 아빠는 안탄데 누나,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. 내 동생이 등이 치 잃었거든, 트레이너라서. 근데 자기 무섭다는 거야. 그래서 야, 나너 그럴 줄 알았다. 너는 좀 가서 보고 판다 하자. 그랬더니 보고 안무서우면 타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저와 함께 단양 투고 패러글라이딩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고! 고고고! 와 진짜 너무너무 재밌겠다 상관아니다. 여기 하늘에 산성 엄청 많아. 네 여기는 지금 단양에 있는 투고 패러글라이딩이고요. 여기 오니까 엄청 많아요. 지금 너무너무 설렜어 너무너무 설렜어 근데 이거 무, 무서워요? 어무섭다 <웃음> 무서워요, <웃음> 아니 동생은 무서워서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이아이아 한번 봐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아니 잠깐 봐봐 이것만 보고 와봐 됐어요 쟤는 원래 성형이 아니냐 동생이랑 아빠는 안 타고 저랑 엄마만 한번 타보려고요 엄마가 이게 정말 타고 싶어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네 체크하시고 네. 포스는 어, 세 네. 가지. 원고, 투고, 묵고 더블고. 세 가지 포 있고요. 네. 원고는 이제 배 타듯이 잔잔하게 비행 하시는 거고, 네. 투고는 잔잔하게 관광하시다가 놀이기구 타듯이 이스트림하게 비행 하시는 거고, 네. 묵고 더블고는 이게 평균 7, 8분이라 하면, 요거는 15분 이상 타거나 더 높이 가거나, 요거 한 번, 요거 한 번, 두번 타실 수도 있는 거고요. 음. 요거는 고프로 영상 촬영이라고. 이륙부터 청륙까지 저희 고프로로 촬영을 해서 네. 이제 타고 오시면 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넣어드려요. 오 좋다 좋다. 그럼 엄마는 잔잔한 걸로 해주시고 저는 약간 오, 익스트림. 익스트림한 걸로 저는 엄마는 원고 저는 투고하기로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가가 이제 가, 가, 가. 두분두분 두 분, 고개만 돌려서 마주 볼게요 우리 안 찼데? 한심스러운 눈빛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왼손은 왼쪽 다리 위에 왼쪽 무릎 위에 음. 네 여러분 제가 가족끼리 충북 당양으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갔다 왔는데요 아, 솔직히 가는 길이 조금 막혀가지고 좀 짜증 났었거든요? 왜냐면 주말에 출발해서. 근데 충북 단양으로 가자마자, 와, 하늘에 그 펠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너무 설레더라고요. 그러면서 기분이 막 좋기 시작하는 거야. <웃음> 그리고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접수도 가능하지만 저는 예약하시는 걸 추천하고요. 어,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얘기하신 다음에 기본 교육. 어떻게 착륙하고 이륙하는지 기본 교육을 받고, 그 다음에 옷을 입고, 준비를 합니다. 근데 거기 분들 제가 간 곳은 투고 페라글레딩 이었잖아요. 세상 너무 친절해. 오, 진짜 진짜 너무 친절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와 그리고 이제 이게 옷을 입고 정비복같은 약간 그 조종사님들이 입는 옷을 입고 딱 하는데 내가 무슨 파일럿이 된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. 거기다가 무릎도 내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사진 찍을 맛이 나더라고. 오, 그리고 하나딱 이룩을 하는데 와전 솔직히 살짝 무서울 줄 알거든요. 아니야 무성 1도 없어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뻥 뚫리고 편안하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동영상 촬영이 있잖아요 그한 2만원 정도 추가 비용은 아시면 은뭐 되는데 그게 2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너무 좋아 저 오늘 내내 계속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거기다 어막 사진도 찍어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장 내려서 다시 다시 이제 올라와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그 업체분들께서 사진을 찍어 주세요 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찍어 주셨겠어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하나하나 다 예술이야 와 진짜 너무 잘 찍어 주시는 거야 거기다가 가족 사진 찍으라고 막 이렇게 찍어 주시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진짜 살면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꼭해 봐야 될것 같아 진짜 안전한 것 같고요 거기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힐링되는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단양에 놀러 가시면 투코 패러글라이딩 가셔가지고 어? 패라글레드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최고였어요 저 익스트림인데 어, 익스트림 강추합니다 여러분 음. 그리고 사장님께서 끝나고 맛집도 추천해 주고요 시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음. 너무너무 만족해 또 가고 싶어 가을에 또갈 거예요 가을에 또 가가지고 어, 패라글레드또 해볼 거예요 가을에 있는 가을의 단양 가을의남한과 모습을 담아오겠습니다 음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